그 <끄러> 크신 <끄러>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. 이에 영화세할때주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.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모 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수 없겠네.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.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